<목소리도> 아, 아 좋아요 슈가리의 피규어 아개 뜨거울 것 같아 일단 맛부터 쫌피 d 후추 좀 주세요 아하 p 피디 참기름도 주세요 이거하고도 맛없으면 망한 거야. <웃음> 한 숟가락 크게 루루, 루루, 루 음, 고소해졌어. 음, 답써 보세요. 아이씨 블로그 믿을 거 하나도 없어 하 아, 멸치 육수할걸 에잉 살 아, 뜨거. 음. 아. 음. 아. 깔끔하네. 아. 살 빠질 것 같아. 음! 살 빠지는 맛이야 <웃음> 밥술리 이렇게 되는 맛? <웃음> 단백질 <웃음> 두부도 단백질인가? <웃음> 그거 말고 우리 집 주소는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자 고기 쏴주세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, 고기. <웃음> 고기가 들어가야 돼